그건 당연히 안 해야죠. 아, 그건 난...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멀자, 고통. 더 고통을 음, 많이 호소하죠. 아, 응. 그럼 이게 사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수술인데 저내이 방송을 통해서 내꼭기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음, 음. 좀 약간 그런 부류내부로 네, 부류, 후가 후레, 아니고. <웃음> 아잖아주 아니, <그렇잖아>. <웃음> 그런 적절, 느낌. 적절한 느낌. <웃음> 아, 오늘 한수배웠네 <웃음> 아, <웃음> 이렇게, 이렇게 네. 하면 바로 알아듣겠네요. 이런 하지장맥류가 20대에도 많이 생기는지? 20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000 몇백 케이스 중에 중학생 10대 소녀가 3명인가 있었고 20대에는 재계험상 5% 미만? 수상으로는 확실히 20대는 아, 많이 작성. 생기지는 않는다 초음파를 해보면 근육의 탄력도가 나오고 치밀도가 나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혈관하고 근육하고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근육이 물처럼 된 거죠 근데 젊은 분들은 확실히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영향이 있죠. 자가진단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설명다 자가진단은 진하고 네. 아프고 붓고 이런 병이 겹치거든요. 그런 원인이 없이 오는 걸 우리가 단순 부종이라 그래요. 단순. 모든 검사에서도 원인이 없을 때는 단순 부종이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스타킹하고 약을 쓰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내가 음. 뭐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약이라든지 그런 압박 스타킹으로 충분히 어, 예. 개선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원장님이 과잉직료를 절대 하지 않은 분이셔서 굳이 음. 수술 필요 없으시다. 약이랑 스타킹으로만 되는데 만약에 어, 그래도 선생님 저 수술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인가요? 그건 당연히 안 해야죠. 아, 예, 예. 아니, 그, 그건 아, 수술할. 해주세요. 아, 안 됩니다. 해주세요. 네. 아, 안하시는 분. 예, 모든 수술이 그렇죠. 해당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그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 끌 생각 없어. 실수리. 날 떠나가. 기준치가 아닌데 수조를 한다면 어떤 부작용 같은 것도 음. 있는 건가요? 멀쩡한 혈관을 괜히 막으면 좋을 리가 없겠죠. 예, 그건 저는 <웃음>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혈관을 괜히 막고 네. 일단 돈이 또... 괴한 <웃음> <웃음> 돈이 또 나간다는 거 네, 여러분 네. 과잉 징료는 네. 안 되고 원장님 네. 말씀 잘 들으시면 돼요. <웃음> 어느 정도가 돼야 저렇게 막 뛰고 뭐 이러신 것 같아요? 보통 평균? 네,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진단서는 <웃음> 2주가 나가긴 하죠. 2주 정도. 예, 근데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음. 또 바로 일하셔도 되지만 네, 뭐 네. 회복 기간은 한 2주 정도는 권장해 드린다고 합니다 음.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고통 약간 통증이 좀 유발이 되는 건가요? 오히려 이제 튀어나오기 전에 통증이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음. 네. 나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가 음, 응응응 <웃음> 음, 튀어나갈 예, 거야 예, 예. 막염증가 심하니까 이렇게 커지면서 압력이 심해지면 통증이 심해지다가 이게 이제 딴 데서 터져가지고 커지면 또 압력이 약간 낮아질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오히려 블룩블룩 블룩 튀어나온 분들보다는 그 튀어나오기 직전에 있는 상태의 분들이 어, 더, 고통, 더 고통을 음, 많이 고소하죠. 음. 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은데. 수술성공이라 실패에 한번 더. <목소리> 그래서. 그 그러니까 때, 치명적인 부작용이 이제 한 번도 없었다는 거고요. 재발이라고 그러죠.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율. 열리는 경우, 이제 세계적으로는 평균 5%로. 5%. %로 5 %로 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병원은 정확히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1% 미만인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는 5%, 원장님은 1%. <웃음> 네. 와우, 와우. 근데 이제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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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쳤는데 왼쪽귀가 아프다고 제발은아고잖아요 아, 주아그 느낌. 아, 오늘 <웃음> 한수 배웠네. 아, 그렇겠다, 아, 이렇게. 네. 한 이렇게 하면 바로 알아듣겠네요. 네, 네. 교꾸 이렇게 걸어 나오실 때 음. 그 환자님들이 항상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고 하는데 무거운 구추나 장완을 벗은 기분이다. 그래 아, 많이 표현하시죠. 약간 예. 족쇄를 벗은 듯한 음, 왜냐하면 그런 느낌.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뭐 날아갈 것 같은 그렇죠. 기분? 붙잡고 음. 있던 하지 정맥을 이렇게 원장님께서 없애주셨으니까 무거운 신발을 벗고 음. 내려오는 그런 느낌 음. 야이 신발이 뭐야 <웃음> 왜 어, 이렇게 차네 그러면 요즘 이렇게 많이 오는 환자 케이스는 어떤 분들이 많을까요? 80대 분들이 많이 와요 어. 그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오시고 어. 근데 이제 꼭 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90% 이상은 다 자식들이 반대를 해요. 왜, 왜 반대를 하시죠? 뭐 아프셔서 뭐, 먼저 이렇게 오신 걸 텐데?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머니머니 어, 뭐니, 뭐니 해도 예, 뭐니 예. 때문에. 이 병이 있으면 심부정맥혈전증이 아, 가능성이 5배. 예. 그럼 이게 사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수술인데. 그러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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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그 복지사와 상의를 하면 금액을 거의 다 보존을 해줍니다. 이용적인 부분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네. 방금 원장님이 알려주신 꿀팁도 사용하시면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응. 응.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다 파헤쳐 드린 것 같아요. 지금은 김승진 원장님을 파헤쳐 응? 볼 시간입니다. 바로 <웃음> 음. 원장님에 대해 궁금한 거다 물어보아요. 네. 제가 원장님 이거 <웃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웃음> 대한 흉부역... 흉보역시... 대안... 대한... 대한흉부신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님 네. 역임하고 계시다고. 네, 네. 그래서 저발음 괜찮았나요? <웃음> 대한흉부역 대한. 흉부외과는 크게 이제 대학병원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원인 학회. 흉부외과 학회 부회장을 역임을 했고요. 이제 의사회는 개원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조직의 의사회 회장을 제가 네. 9년째 맡고 있습니다. 이른바 필드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면 예, 예, 예, 그 예. 상생원장님들의 예, 회장님이시네요. 예. 아네 오늘 방송 이렇게 컨텐츠 찍었는데 원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방송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또 즐겁고 음. 또 활기가 나네요 찍으셔서 야 내가 이런 일 네. 하면서 보람차지 막 이런 감각하셨던 음.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도와주신 김승진 원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앙지언니 아이의 플라비티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웃음> 빠이 아 네. 어, 오늘 진짜 궁금한 사항도 다 파헤치고 제가 나중에 아팠을 때 저희 뭐 가족 뭐 친구들이 아팠을 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안지 언니가 댓글 달게요. 알았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